굉장히... 드디어 컴백이 다가왔습니다. 임무요? 무슨 임무였죠아 MC요. 왜 아. MC를 하시지? 깜짝이야. 어. 그렇지만 오늘 네, 네. 스페셜 MC를 윤서와 미연님과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연무 끝나고 본 적이 없으니 약한 3개월 만이네요. 윤서와 함께 즐겁게 또 하면서 좋은 추억 남기고 가겠습니다. 또 저희가 고칠즈라고 하더라고요. 또 미연님도 그렇고 윤수도 그렇고 오늘 고칠즈로서 네. 아주 좋은 합의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방이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위비에서 나왔던 착장을 입어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다음 착장에서는 아마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워하실 팬분들이 분명 있으시겠죠. 근데 그 밖에도 더 많은 모습이 있으니까 그냥 활동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처음 금방으로 보여드리는 저의 모습과 브랜나라의 색이 빠진 색이 빠졌지만 지금 열심히 칠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약간 하얗죠? 여기가 제가 많이 상해서 여기만 색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마법처럼 이렇게 딱 칠하면 싹 없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간 10시 35분인데요. 저희가 또 7시부터 준비를 해고 거기 있으면 저희가 부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는데 항상 첫 주가 기대되는 게또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크로노그래프 앨범 많이 지켜봐야겠어요. 맞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엠카에 왔었던 게 5센스 스페셜 스테이지였었는데 이렇게 빅톤으로서 엠카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쇼케이스 했을 때도 든 생각인데 아 맞다 빅톤으로서 이렇게 무대를 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지? 라는 기분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 M 카를 시작으로 아주 멋지게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착장에서 가장 제 스타일인 모습을 한 멤버는 한세영입니다 사실 제가 말도 안될때 먼저 했던 머리긴 한데 뿌까머리를 하고 고글도 쓰고 장갑도 끼고 머리색도 예쁘고 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한생을 픽하겠습니다 오, 와,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컨셉에 음, 과몰입해서 충실했을 뿐 그걸 알아봐주고 인정해준 음, 수빈이에게 음, 모든 감사와 음, 영광을 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더 커졌어요 멋있게 해봐야죠 저도 마이크 있을요 예, 드릴게요. 아니, 없어요. 아, 없나요? 예, 바꾸기 습니다 네. 예. 어, 예, 예. 어, 예. 처럼몸에 빠지, 빠지게 한 <목소리> <주변 모든> 곳에서 니가 <목소리> <네가> 보여 를 미칠 더집하고 있는 네요 Oh, 그곳이 가 응. 있는 것. i t t e n a n countdown. Right here. c h o n o g r a p h 네, 어, M 카운트 다운 산옥 을 마쳤 어요. 여러분, 정말로 신경 많이 써주셔 가지고. 저번에 저 페이크오버 했을 때 해주셨던 피디님이신데, 이번에도 해주셨거든요, 저희 그대 네, 너무 세트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여러 번 따주시고, 이뻐해주셔가지고,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엠카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제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저 정말 지금 눈물 흘리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눈물 좀 닦을게요. 아, 음카운트다운 피디님께서 저희 컴백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이렇게 케이크를 주셨습니다. 예, 피디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음! 제가 좋아하는 꾸덕꾸덕한 치즈 케이크인데 너무 맛있네요. 와 진짜 맛있다. 네, 초코시트로 된 치즈 케이크인데 아 너무 맛있네요. 모든 시간을 빅턴으로 기록해요 크림치즈네 그치, 그치 맛있네요 뭐야 뭐야 어디 갔다 왔어? 내가 하고 왔지 4시 반에 리딩하는 거 알지? 알지 나, 너넌 믿는다 이거 떨려 <웃음> 이념으로 이렇게 셋이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구출즈로 대동당 결두 분과 환상의 호흡 맞춰보겠습니다. 크로노그래프로 돌아온 비주얼 그룹이죠. 네빅터의 컴백 무대가 방송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요 주세요. 주세요. <웃음> 아니 오늘 왜 이래요? <웃음> 아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출즈. 파이팅 <웃음> 스페셜 MC로 콘테 다운 했는데요. 친한 윤수와 그리고 미연님이 함께 도와주셔가지고 스무스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방송 더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 감탁드립니다아 우리 윤수가 오늘 MC 너무 잘했어요. <웃음> 그죠, 윤수? 고맙다. <웃음> 네, 우리 윤수 덕분에 잘 마무리했었고. 윤수 형 너무 잘했어요. 아니에요, 윤수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같이 먹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산업, 산업 준비하고 있어요. 수나아 음? 라이브 너무 어렵네요. 만약에 화면에이길 살짝 보어그 네. 이 녹화 끝! 안녕! 안녕! 제가 엔딩을 첫 번째로 나오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을 해서 음방을 했는데 엔딩이 아니, 한계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작이니까 많은 관심 사랑해 주시겠죠? 네. 네. 렌즈를 걸고꾸면안 돼요. 걸 보면 더못 껴요. 특이한 퀴즈긴 한데 음악 중심 첫 바퀴를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이 또 봐주실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 크로노그래프 앨범 활동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의 행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은 인기가요. 첫주 인기가요 거 분량 산옥하고 또 이따 저녁에 다음 주거 인기가요 오늘, 오늘 하루에 더 찍어요 짧고 굵게 멋있는 활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스트레칭 하다가 깨끗해가지고 목이 안 돌아가서 어떡하지? 최대한 무대 전까지 다 회복해서 잘 회복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이 필요하네 요 하지만 지금 새벽 2시라는 거 안녕 첫째 주 인기가요 수정 현장입니다 <웃음> 뷰티 유튜버들이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한다던데 저도 한번 따라해봅니다 <목소리도> 끝나고 또 대면 텐사 있는데 또그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아니야, 그냥 제가 포인트예요 잘못 입지 못했습다 K-POP 메이크업 씬의 기강을 잡으러 왔어요 1 1 덤으로 오늘 이렇게 카리스복 이걸 입게 되었는데 엘리스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이뻐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딱 원했던 뭔가 카리스복 느낌이 난다가 아니라 카리스복이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한번 써봤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들어가면 살면 안지 어? 치즈스틱 없어. 내 네, 치즈스틱. 나안먹 있는 거 봤어요. 지금 치즈스틱을 잃어버려서 기분이 좀않거든요 제가 분명히 치즈스틱을 시켜봤거든요? 본 사람은 있는데 먹은 사람은 없어요 무슨 상황일까요? 반드시 잡으면 직결 처분하겠습니다. 용의도앨번 갓도. 정말 억울하고요. 억울하대요. 이번 강승식.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국국 부인하시는 대신 1번 용이다, 각도께서. 무고, 무고하대요. 오늘 밤 무고한 시인한명 각도가 죽었습니다. 마피아들은 소원으로 주세요. 치즈스틱을 가져간 마피아가 누굴까? 치즈스틱 먹을까? 힘이나? 아, 소화좀 시켜줘야 돼. 소화좀 시켜줄까? 두 개밖에 없는 걸 낼름 다 먹었다는 얘기야. <웃음> 하나, 둘, 셋. 가봅시다 첫 주. 네 기가요. 잘 다루겠습니다. 이 현재 대럼지다. 내가 잘렸어 승이 안 찾았나? 잘들어갈게 귀여운 거뭐 해야 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네어요약 1년 만에 컴백인데 인기가요. 어땠어요? 어떠냐고요? 여러분들 잠깐만. 찢었다. 멤버들 잠깐만. 인기가요에서 오렌지 마이크 써야죠. 딱히 찬옥 이유는 찬옥 없어요. 찬옥 천재 대럼지. 여행들은 아안 그래. 아시원하어 진짜요? 아무도 저한테 귀엽다고 안 하던데. 어떤 분들이 난리를... 궁금한데요? 저 왔을 때는 아무도 귀여워하시지 않으셨겠어요 반갑습니다. 음. 아, 좀따 아,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이 일주차 마지막이면서 막방까지 음. 함께 사후 녹화까지 하게 되어가지고. 뭔가 벌써 이렇게 끝을 봐야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기분이 좋은 건 그다음 주에 팬미팅도 있고 되게 1년 만에 컴백이고 그랬는데 앨리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반응도 좋고 그러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어, 크로노그래프 끝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화이팅! 그러면 저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